일단 자스민이 한번 제일 왕초보가 라그라게 넘쳤다! 많이 다 <웃음> 라라라라 저는 커피는 모카라테 모카라테 <웃음> 피픔 깨주실 거요 <건데>. 피픔 깨주실 <웃음> 요해를 많이 막는 뇌프다 페인! 인 아니고 페인 인 안녕하세요, 휴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조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션이 일어거예요 오늘은 미국식 페이레일인 에일 스미스 샌디에고 페이레일.394와 미국식 IPA인 스컬핀 IPA를 비교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수제맥주 양대산맥, 페일의 테일과 IPA가 격돌 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네, 예, 드디어. 음... 저도 IPA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IPA가 무슨, 뭐, 어떤 거예요? 예, 네, IPA는요, 인디아 페이레일의 약자로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절에 영국에서 유행하던 이제 페이레이를 인도로 수송하려고 만들어진 맥주예요 아 그때가 약 20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인류에게는 냉장고가 없었고요 네. <웃음> 비행기가 없었고요 <웃음> 비행기가 없었다고요? 네, 예, 200년 전 200년 전. 그리고 이집트에 지금은 스위즈 운하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네. 수위즈 운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인도로 페이레이를 보내려면 영국에서 배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데 이 무더운 아프리카 해역을 냉장고 없는 배로 몇 달간 항해를 해서 인도로 가다 보니까 맥주가 많이 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홉이 네. 항균 효과가 탁월한 재료여가지고 음. 이거를 알고 있던 영국의 양주사들은 인도로 가는 페이레일에다가 홉을 왕창 넣은 다음에 거구나. 알코올도 수도 기존보다 좀 올린 제품을 보냈거든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에 도착했을 때 맥주가 마실만 했다라고 해가지고 인도로 가는 페일 에일 앞글자만 따서 IPA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서 안 상했대요? 가는 동안? 예 가는 동안에 호비 많이 들어가서 항균 작용을 해줘가지고 어. 이게 천연방부제역할 일권을 해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나 아플 때 IPA 마시잖아 네? <웃음> <웃음> 그럼 한번 시음해 볼까요? 네. 예. 일단은 서버 시간에 먹던 페이레일이고요. 분은...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만. 이제 오늘. 저 이제 맥주 따르는 거 많이 늘었다고요. 예. 음. 그다음에 조금 거품 내고 싶으면 거칠게 따르시면 돼요. 예. 너무 다 멈춘다.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이게 타이밍이 있는데 색깔이 야, 얘가 페이레일 근데요. 밝아졌네. 진짜 두멍을 이렇게 응. 갖다 아 그러네 게. 시험 한번 해보시죠 일단 자스민이 한번 두개 씩험해보시 네. 근데 지난주에 확실히 그홉 향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마시면은 홉이 뭔지 알겠다 약간 그 느낌이 와요 근데 얘는 더 느낄겁니다 이... 아, 아 그래요? 네. 아 맞아 이건 홉을 왕창 때려넣은 거니까 향도 맡아보신 다음에 네네네. 아, 콧향이 훨씬 진해요. 훨씬 진하지 않아요. 이건좀덜 쓰고 이건 쓰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나는데 이거는 약간 쓰다? 아 끝맛이 진짜 쓰네. 끝맛이 진짜 써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제 좀 쓴맛이 응.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IPA 쪽에 좀 이제 많이 맛들리고 나면은 응. 이 쓴맛이 있어야지 약간 맥주를 마신 것 같은, 네, 같은 느낌이 약간 그... 우와, 공포의 쓴맛 좀 볼래? 그러면 페일에일하고 IPA를 나누는 기준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알코올 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페일에일은 한 4도에서 5도대 제품들이 많지만 IPA는 다수가 6도에서 7도 정도에 이르고요. 호배 색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페일에일은 그냥 적당히 뚜렷한 호배 향과 맛이 있으면 IPA는 매우 강렬하게 호배 향미를 느낄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용하는 호브의 차이가 IPA랑 페일에일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겠네요. 어, 그러니까 지금 시음하는 두 맥주는 하나는 아메리칸 페이레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메리칸 IPA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식 페이레일이나 미국식 IPA 모두 미국 출신의 곡들로 맛을 주로 내기에 둘다 와... 과일 같은 상큼한 느낌이랑 아니면 소리나 약간 풀 같은 씁쓸한 느낌이 다분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미국식이라면 둘다 미국 호을 쓰기 때문에 나오는 느낌은 좀 비슷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홉을 미국 것이 아닌 영국 출신의 홉을 쓰면 보통 그걸 영국식 IPA라고 도 분류를 해요 음. 그래서 영국식 IPA하고 미국식 IPA는 홉 때문에라도 다른 풍미를 자아낼 겁니다 다만 수제 맥주 양조장에서 IPA나 페일의 맥주 라인업을 호너개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음. 이 홉을 이렇게 조합을 할때 네. 예를 들면 ABC를 조합을 하느냐 아니면 뭐 CDFG 홉을 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IPA도 풍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홉 품종 간의 조합과 배합 비율도 양주왕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홉만 때려 놓으면 뭐 IPA 아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대하셔도 돼요 듬뿍 들 테니까 저요 저요. 예, 이게 그냥 어떤 품종의 홉을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솔 느낌이 강한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열대 과일 느낌이 강한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무궁무진하긴 데 아까 전에 호비한 400개 된다 했으니까 그걸 네. 조합하면은 네. 수만 가지 뭐전세계의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근데 메갈못이잖아요 그리고 또 에임 맛이거든요어 아이 임맛햄 좋아하는 약간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아주 딱내 스타일이야 쓰지 않아서 저는 이게 훨씬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맛있게 더 느껴져요 그 사실 페이레일과 IPA는요 수제 맥주집의 가장 기본 메뉴이기 때문에 메뉴판 보면은 그냥 넘버 1 2 3 4에 그냥 페이레일 아이피는 수제 맥주집에꼭 그냥 포진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면은 골든 일이 가장 순하고 그 다음 단계가 페이레일이고 그 다음 좀더 강한 것이 i p a 예요 제일 왕초보가 라거라라랄랄랄나 시작은 라랄로 하고. 라, 라. 그런데 처음부터 아이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시작을 아이페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쓴맛을 즐기시는 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보고. 에스프레소 시키시는 분들이구나. 어, 약간 그런 느낌상 어... 생각하시면 돼나나 나. 네. 진짜 에스프레소 어떻게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 쓰거든요. 너무 맛있어. 저는 커피는 모카 라떼. 모카 라떼? <웃음> <웃음> 휘핑 빼주실 거니. 피 빼주실 거 진짜 까다로운 사람이야. <웃음> 자, 뭐 오늘 또 달라스터 포인트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또 잠깐만. 네. 네. 그 때리면 발라스터 포인트라는 게 샌디에고의 어떤 지역 이름이에요 네. 그 옛날에 발라스터 포인트에서 배가 전박해가지고 그 배들이 영국이나 저 대서양 쪽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칠레까지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 항해를 할때 배가 뒤집히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때 배가 침몰하지 않게 중심을 잡는 중심추를 발라스터를 하거든요 아 거기에 필요한 돌을 캐는 지역을 발라스트 포인트라 해요. 어... 그래서 이 주인장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서 이 제품 이름을 다운 그래요 그리고 혹자는 이 발라스트 포인트 맥주들을 보고 맥주에 물고기가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 있고요. 아니,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다음에 또한 사람들은 이 맥주는 꼭 회랑 먹어야 되는 줄알고아 물고기가 그려져있을까? 그려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랑 먹게 근데 또 회랑 먹으면 맛있어요 나의 음. 기준에서 또한 가지가 발런스 포인트라는 데가 생기게 된게 네. 원래는 이렇게 대학교 친구끼리 기숙사 룸메이트끼리 맥주를 만들다가 네. 회사를 차린 거거든요 근데 차린 이유가 맥주를 만들려고 집에서 친구끼리 수제 맥주를 만들려는데 홈브루링을 하려는데 도구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도구를 사느니 내가 팔겠다 해서 홈블루 마트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맥주 양조를 하는 도구들을 팔다가 깃들에 네. 가가지고 그 제가 가봤거든요. 깃들에서 맥주를 만들다가 어, 잘 나왔네 하면서 1992년도에 마트를 했다가 한 96년도에 차라리 맥주 양조 회사를 차리자 해서 음. 이 발라스트 포인트라는 회사를 차려서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리고 떼부자가 되죠. 음... 그래서 이게 샌디에그에서는 가장 유명하고요. 네. 그러면 은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스컬핀 IPA라고 하면 아, 스컬핀은 이 물고기 네.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볼락 아 같은 동류에요. 볼락 같은 동류고 볼락볼락이라고 예. 볼락, 빨간 고기 있잖아요. 딱 건드리면 승남이 지른 의미가 도처럼 딱 해가지고 <웃음> 딱 쓰는 거. 아, 엄청 잘따 하시는데? <웃음> 그리고 이것도 로그를 보면 이게 뭐로 보이세요? 요 로그. 티 안에 약간 그런 좋다. 어? 뭔지 잘 모르겠네. 나침반인가? 응. 요게, 요게 6분이라는 거야 육분 아, 6분. 6분? 이제 6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해를 할때 지평선하고 태양의 위치를 말해서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나침반 같은 건데 아 옛날에 쓰던. 그래서 이 6분위가 로그에 있는데 네. 이게 어떤 가면 하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있잖아요. 이 바러스 포인트가 이 6분위를 로그에 쓴 거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맥주를 만들어서 네. 그 고객들이 6분위로 나는 아이페야. 네. 나는 페일 에일이야. 나는 골든 에일이라는 방향감을 안내하겠다. 안내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육분이를쓸때로그에서아 진짜 좋다. 네. 뭔가 저번 주에도 막 맥주 그래, 그래. 이런 음. 팁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바라스 포인트 가서 이게 화장실 입구에 붙어 있는 사진이에요. 이런로그들을할때이 어, 친구가 폴 엘드라는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 네. 술 먹다가 네. 진짜로 술 먹다가. 우리가 바다 이런 걸 하니까 이런 물고기들을 로그로 하면 어떻게 했어? 좋아해서 이런 로그를 썼대요 이렇게 아... 이 그림이 이제 초기에 이렇게 손작업했던 아... 그림이에요. 비가이라고 하는 IPA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는 참다랑어. 네. 그런 참다랑어. 그런 참다랑어. 그런 참다랑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병마다 이게 물고기가 다, 다, 다른, 다 다른 거네요. <웃음> 네. 아마 블랙말린포터 같은 경우는 요 성세치인가? 성세치 네 예, 이렇게 예. 코 크네 이렇게 음 들어가. 그래서 해와 잘 어울리는 아니면 맥주에 고기가 들어갔을 것 같은 생선이 음 <웃음> 그런 오해를 아? 많이 받죠 네 오해를 <웃음> 많이 받는 맥주다 아 그렇구나 근데 지난주도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야구 전수 얘기 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역사가 들어 있잖아요. 스토리가 다 있죠. 어 네.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거 들으니까 또 되게 재밌어요. 네. 왜냐면 이제 또 맥주 만약 이제 사러 갈때그 스토리가 이렇게 생각나면서 이거를 고르게 될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얘네 둘이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같은, 같은 동네 동네예요? 차로 10분 걸려. 네. 차로 10분 딱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은 라벨로 맥주는 맛이나 향으로 말하지만 우선적으로 라벨로 말한다고 그렇게 음...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라벨에 엄청난 공을 들이다 아무튼 오늘 시음한 스컬핀 IPA는요 이 미국식 IPA의 정석 오브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사실은 미국식 IPA를 가늠해 보는 것도 좋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미국식 IPA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제일 유명한 IPA 중에 하나가 국내 들어와 있는 거기준으로이 스컬핀 이꽤 유명한 제품입니다 꼭이 제품은 아니더라도 국내 수제 맥주 업체들의 IPA를 어렵지 않게 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어, 대다수가 미국식 IPA를 지향하는 제품들이에요 음. 그래서 한번 이런 미국식 IPA가 궁금하시다면 구매하셔서 심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요 IPA를 더 강화시킨 스타일인 더블 IPA를 한번 가져와 봐야겠네요 어... <웃음>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페일... 페일... 아니 페인 맞죠? 페인! 은아닌 거. 사도 <목소리> 페일레일과 <웃음> <웃음> 어, IPA 인데 다음 주는 그러면은 IPA와 더블 IPA. 네. 뭐죠? 요즘 얘가 덥 덥고 더블로가 그 뭐죠? <목소리> 더블로가. 아. 좋아하시는 메뉴 써. <웃음> 저는 진짜 이게 나요? 예. 나는 얘가 예, <웃음> <다 웃음> 저는 라떼 스타일이요. 나는 음. 아이스 브라우스스타일 <웃음>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